파다. 오지이사마의 고다처음인데 진짜. 일신사마을不思議なほどですそう <웃음> 미코요. もう一度言う不死の血切りを俺と結べボでデメズレできませんぬ源一郎だのたとえひとたび破れるとも命を落とし <웃음> 아 알죠. 틀림없이 되돌아올 아, 츠할머니한테는 너무 많이 배웠어. 와가 s h 이나 o b i 렀네이깨수 있으려나. 초할머니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오무카에니 산정이따시마시다이타시마시 이마 시바라크 그럴 거 같아요. 오마치 <웃음> 그다사れ <웃음> 간다. 널 얻으나 널 얻으나 기사마오殺しきらぬかぎり留飲を我が手にはできぬよう사在 혼자 가뭄 타입구 말이야参る忍びを再び間にえよう 한번 얻어맞으니까 아주 짱으로 계속 얻어맞네 간파를 해야 돼 간파 <웃음> 그때 때려야 돼 그때 그때 때려야 할것 같아 무작정 때리려고 했다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한거 아니야? 야 활은 좀 애바지. 아 시포트 시포트. 아 자꾸 뒤로 가가지고 W 시포트를 못 누르네. 이 뭐야 좀 세.. 파를 한다는 고아아아좀 치고... 아, 너무 막 들이댔다 에이 다시 아아좀 너무 막이댔다 에이 다아아좀 너무 막이다 에이 다 맞서 싸워 도망가지마 아니 도망가 그냥 도망가 어? 죽었네 아 이거 참 계속 봐야돼 이거? 아 넘길 수도 없네. 지씨사 아, 이시면 되는구나. 만요 <놀람> 지거 간파를 아아야아야야야야야 아유,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뭐야, 눌렀는데. 잠깐만 체감 터진다 아 젠장 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우. 아 진짜. 앞에, 너무 앞에서 있으니. 아우! 오, 점프 아니야. 점프 아니라고. 아, 큰일 났다. 잠가잠가잠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좀? 시간 좀요. 에헷.. 아 잠깐만요 아.. 이거는 영상을 틀기가.. 애매합니다.. 깔고 오지마 아.. 씨.. 죽어버려. 아니야 이것만 하고.. 아, 아, 봐요. 아, 아, 아, <놀린> 아, <놀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고양이라 다행이다 아 고양이라 다행이다 룰루였으면 빡칠 뻔했어 아, 아 고양이라 다행이다 와 진짜 룰루가 하하하 웃는거였으면 진짜 빡칠 뻔했다 아 룰루가 아니었어 w e l a 피하라고. 이거 웬만하면 피하라고. 야 이거 타격감 개치린다. 이거. 예. 겟짤어. 아! 아우, 아저씨. 잠시만. 선생님, 선생님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아우, 선생님 잠시만요. 하나 더 먹지 아요 1패는 깰수 있을까? 아이고 말하지마 말하지마 아씨 저거 절대 아씨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걸 피하라고? 아 똑같은 스포츠도 당했어 아 근데 이거 타격감이 재밌네 이거 타격감 개쩌네 야얘얘 간만에 재밌는 놈 나왔다 나 이거 재밌는데 할머니보단 난거같아 확실해 할머니보단 나아 아, 할머니 그 날라댕기는 거못 참아 못 참아 아 할머니 날라댕기는 진짜 못 참아 아 시작하자마자 한번 쳐맞았어 <웃음> 아, 아, 이거 피하라니까. 똑같은 상황에 또 당하잖아. 아, 아 뭐야, 씨. 아, 체감 좀, 체감 좀.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한 바퀴 돌 때. 아, 또, 또, 또 저래, 또 저래. 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다, 이거. 아, 다시 해야겠네 그니까 자꾸 똑같은 센터에 나간다. 점프하지 말라니까 점프, 다시다시 아왜 자꾸 뒤로 뒤로 물르는지 모르겠네 센스의 아, 아, 아, 그래도 피하긴 했는데, 아, 아, 아깝다. 이거 나중에 먹을 걸? 가이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 아아 아, 거리 안다 거리 안다 거리 안다. 야야야 아. 야, 야. 야 노래. 야, 노래 뭐냐? 아니... 잠깐만... BGM 좀만 줄이자. 개 커. 시사 혼자! 팔도 쓰고! 나도! 팔! 팔도 쓰기 팔도라! 아씨 옆으로 찌르네 아.. 라이씨 아유 죽었다 이건 따라, 따라. 야, 1패는 언제 깨, 나라, 아, 나라야1런는언제가 너무, 아, 시, 깰수있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사 아, 시, 아, 시, 아, 까? 안 아, 되는 진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 이제는 <목소리> 후회해도 아, 뭐. 어쩔 어, 수 어, 없어요 왜, 왜, 왜, 왜, 왜, 왜, 간다. 아씨 살. 아, 칼. 아칼 길이가 짧아. 아우 또또또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아 잠깐만. 안경이 내려가서. 안경이 내려가서. 만경 안 쓴다고 이거는 이거를 아... 시프트 누르라고 시프트 왜 자꾸 점프를 눌러서 지지는그야 베이가 갑자기 나오네. 아, 피도 없는데... 이씨. 근데 다들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있겠지. 아, 이거! 음성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성 조절할 조절할 수 없어 보마사음성이음성이달아야아이거이다아겠다아이아이아고 불필요한 점프 안하고 1페이지 잡으면 만원 하단 백기일때 점프만 인정 제자리 2단 점프도 인정 오케이 만원이라고? 일단 가능성이 있든 없든 해본다 그냥 아왜 그렇게 점프를 쓰는지 모르겠어 스페이스바를 뽑아버려야지 이거 아아아 아, 아. 다타이많이 어. 벌써 실패했죠? 아 벌써 실패했죠? 아이야 <웃음> 아 이거 구르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체감 터지겠다 괜찮아요? 개분이 잡아서 성공할 때까지 기간 내드릴게. 어우, 처음으로 막았어. 아. 채간 좀 채간 좀 터집니다 채간 터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좀 잡이 좀 베풀어주세요 막기에도 그렇게 회복이 길게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더 빨리 주는 것 같은데? 막기 가만히 하고 있는 게더 빨리 주는 건가? 난못 느끼겠는데? 그래요? 마이러, 시메리다비 마미에요. 아 시프트 시프트 뒤가 아니라 앞에 시프트 아야 이거 너무 앞에서 맞았다 너네 뭐야? 너네 뭐야? 반대 맞았어 나거 끝이 진다. 너 알아봐 로스고옆씨 찌르는 건옆가안네 아우 진 이거는 그냥 점프해야되나? 아니 잡지 못하고 죽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승부욕 올랐을 때 해야 돼 패링 싸움하면 금방 잡는다 아니 이게 패링이 내 체간이 좀 생각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어렵구만 마일 시모비, 다시 마미에요. 아씨 막으려고 했는데. 아우, 아우 다쳐봐줘, 다쳐봐줘. 그래, 또 돌려. 또또또 또. 또또 또, 또, 또, 또, 또, 또, 같은 스포에 몇 번이고 난아이 <웃음> 아까보다 더못 했어. 지아 진짜 아까보다 더못 했다. 아도 아니 이게 두번팔수고두 번. 팔 아 oh, 뚝배기 어떻게 어디다 둬야 얘가? 오지사마의 고요스와드 흠. 보세요. 아야 간파를 진짜 못하니까. 아또 점프! 점프 쓰지 말라고 아, 뭐야? 화장 눌렀어? 아, 잠깐만... 아씨, 화장을 눌러버려. 하지 말라고 왜 점프하냐고 아까부터 빨리했다.まだだ, 비 야,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아, 싸우기 개 힘드네. 쳤다. 아우, 씨. <웃음> 아, 아, 생각보다 그래도,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야,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1패를 깼어. 야, マイル閉める再にうとああちっ 아, 잠깐만 아 그런 거뭐 보내지 마세요. 그 보내니까 막 갑자기 막 집중력이 막 게으려져. 막 갑자기 막 노래 신경 쓰요. 네, 쉬프트만 하면 안 돼요. W 쉬프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나가면서 막 그냥 갭 해야 돼. 그래야지 간파하게 그거 돼요. 아 돈에 그만은 아니고 그막 그, 그 말로 말로 놀릴 수도 있, 있지 않나 싶어서. 내 말은 그런거죠 아씨 이상하게 분리할때만 저거 꺼내 아씨 아, 씨. 아. 아! 아! 아! 아! 룰루야. 아, 이거는 못 막는 건가, 애초에? 해림으로 말아가 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아, 가능해요. 아, 내가 안 맞췄나고. 얘기했어요 돈에 그만 입으로 오는 건 소리만 듣겠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 아오 아봐. 주의의 힘으로가 나 손가락 <웃음> 떴다 떴다 이게 떴네 아 이거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되고 될것 같으면서도 안되고 에? 네뭐 이거 내일도 해야겠다 잠시 롤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당분간 세키로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옆으로 피했는데 찔렸네 아니, 제 검은, 검이고, 내 검은 유치시에요 아, 진짜. 아이씨. 다시 하자. 아니, 제 검은 진짜. 아니야, 그래도 찌를 수는 있어. 찌를 피는 나, 이렇게. 아야! 이 느낌은 나. 뾰족하잖아. 뾰족하니까 면봉은 아니지. 그제제 검은 검다운 검인데 심지어 심지어 치사하게 활도 쏘고 말이야. 아우 뛰지 말라니까 왜 뛰고 난리야. 옆으로 피하라고. 간파하기, 간파하기 몰라? 간파하기 모르냐고. 이걸 간파라라 뭔데 이, 이 노래를 트는 거야? 어, 치가 터지겠어, 씨. 되는 건잘 나오지도 않고. 아니 이거 아까 초보... 초반... 아이고, 어떻게 했겠냐? 내가 딱 2시까지만 한다 이거 2시까지만 할게요 안돼 재밌는데 화나진 않아 이상하게 화는 안 나네 왜 화가 안 나는지 모르겠네 초월보니할때 진짜 미친듯이 화냈는데 마이르 시험에 다시 만요 아 얼굴 못 맞아 아또 맞았어 체감 이거! 저, 간파하기를 배워놓고 왜 간파하기를 못뭐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o u i 이 Notch Caracca Naraba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이 상황. 아, 깜빡이, 깜빡이. 아, 씨. 아 간파하게 안 하니까 어어? 어어? 아우 씨, 아파 아우! 어우 씨 갑자기 무슨 자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네 이 진짜 아씨 자꾸 쳐맞네아 진짜 토쁘기야. 아, <웃음> 저 점프 <웃음> 아저 점프 아우 사장님, 오늘 무지랑 라이언 얼굴을 못 봤는데 위치 좀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중독됐어요. 안돼 안돼. 오늘 그들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 내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해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마이루 시노이오, 다시 마미에요. 아씨, 아우, 염소 너, 아하하하하... 인의힘으로 나라발 이 되면 아, 야, 야, 야, 야, 야... 아. 아, 갑자기 풀렸어. 아, 갑자기 풀렸어. 꼽아. 깨고 꼭 깨면은 그 노래 들고 말겠어. 축배를 들어라. 그 노래 꼭 틀고 말겠어. 목도 <웃음> 갈라진다. 마일 <마이르>. 시노비오. 두타다 <놀람> 마니에요. <놀람> <놀람> 아고 <웃음> 아이씨 왜 자꾸 같은거에 당하니 바보야 아아 <웃음> <웃음> 있어요하지는해 2시까지는 해볼래요 2시까지는 해볼게요. 2시까시 이런다면 나도 때린다. 아, 간파기 해보려고 했 있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시프트랑 스페이스바를 같이 놀러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할수 없나? 허허, 허허, 하지 마라. 제자리 점프를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아, 근데 제자리 점프를 하기에는. る再び間に合おう I'm g o n a say I'm oh.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진짜 방금, 방금 진짜 괜찮았는데. 아, 진짜. 완전, 진짜 아깝다. 아, 씨. 아, 씨. 아, 뭐, 2시 안에 깬다는 뭐 아니고, 그냥 2시까지 할게 깨면 더 좋은 거고. <웃음> 내두대 때리는 거, 제두대때리거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거 빡치게. 괜찮은데? 나라바이 로스마데 야, 지금. 지금 게임 하면서 아 하는 거는 아쉬워 가지고. 아, 에라이 이 게임은 어느 누구의 탓도 할수 없잖아. 내 손가락 때문이라서. 어, 잠깐만요 손가락 아파 아 손가락 장점 남탓 없음 단점 남탓 없음 아 단점이 왜 단저, 단점이야 그게 남탓은 아니 뭐냐 그걸 이렇게 얘기아 뭐지? 남탓을... 다아씨아 아, 뭐야 들는데 겠어 아, 진짜 도이 <놀람> 페이지를 깼다 해도 이거는 <웃음> <웃음> 아 이걸 또 점프를 누른다니 아, 소름 돋네 지이무지사 고요스와도 다물한 잔만 마시고, 1신사은 진짜 피안 달고 1페이지를 깨야 뭐 다음부터 뭘 하겠네? 하나 둘셋 아씨 이저 뚝배기는 어쩜 어쩜 저렇게 한 번을 피하지를 못하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ならばいつでも殺すまで。 아, 체감 터졌어. 후! 에? 아니, 켜낭은 아니라, 2시까지만 하려고요. 뭐, 왠제 방송 끝나고 또 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왜일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일을 위하여 내일 하자 아우 아우 아우 또 맞는다 아까보다 더 돼. 에라. 이건 다시 합시다 이건 이건 아예 다시 합시다 이런 거꼭 방송 끄면은 깰 수도 있어 물론 말도 안 되겠지만 내가? 내가? 그럴리 없지 응? 아니 땀은 안 나는데? 그래? 시노비오 아! 뭘 보려다가. 가자, 가자, 가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덥긴 더워 지금 방이. 아, 이거 같은 당했어. 들이대다가 들이 그냥 무작정 들이대다가 망했아한번더 밟아야지. 어, 어디서 쓰는 거야? 정말인지 게임은 참잘 만들었는데, 그지 같네요. 잘 만든 게임은 맞는데, 너무 하기가 어렵네. 아,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싸우다 보면은 내체간 신경쓰느라고 이렇게 적체간에 욕심을 내면 바로 뒤지더라고요 <웃음> 적을 먼저 체간을 채우려고 하다가 한번더 마지막은 항상 저렇게 죽는다니까, 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뭘 점점. 외국 친구들도 나 못해서 좋다고요? <웃음>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에 여러분들도 쉽게 깨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아우 이제 갈고리도. 마일. 아아아아아까보다더 <웃음> 빨리 죽어 집중고갈됐나봐 진짜 아씨 간파하기 좀 써보려는데 안 되지. 간파하기가 잘안 돼. 지, 이, 사마의 고요 스와 도, 얘 가, 두 번째 보스야. 근데 이게 두 번째 보스 인거 맞지? 마이 시리다 천천히. 오, 체감 터져. 오, 천천히. 아아... 아직 미코의 신비 가 확실히 효과가 근데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진짜 간판 숙스지면될것 같은데 간판하고 간판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씨 이 W 시프트 같이 누르는 게잘안 돼. 몸을 들이대면 그나마 간파하기가 되는데. 이만이에요. 아씨. 상태 보아 뭐야 한약 먹었어. 점프 이럴 때 점프를 하고이고아점프럴때점하고하라하고이럴하고프를안하고뭐하고잠깐간고하고 잠깐하고, 잠고하고하고잠고고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알겠는데, 조용히 좀 해봐. 한 사람이 더 답답하지. 혹, 살쓸 거야, 너? 아 씨. 아 씨. 하... 진짜 딱 마지막. 진짜 딱 마지막. 갔다. 이거만 하고 끝다, 진짜. 이것만 하고, 오지사마의 고요수는어다 마일, 시에이 다시 만류. 내리 찍는 거는 시프트로 피해야 되던데. 유인의 나라 시프트로 다 해야 못누르데아 뭐야 어디 어디 봐 어디 봐. 아 풀렸어. 아씨. 시나 아, 안녕. 갈래요. 아, 더 하고 싶긴 한데, 내일을 위하면 꺼야지. 좋습니다. 아니야, 진짜 딱한 번만 더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아우 배기또 맞았죠 아 이게 똑같은데 왜기왜 항상 여기서 쳐받는건지 간파하기 간파기 쓰라고 간파기 이 피로 이걸 한다는 그래 거. 뭐 하... 점프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 점프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놈의 점프가 가자 합시다 개보통이야.